휘둘리기 타이크를 이렇게 잡아보자 그러려면 단어의 구성방식을 안해드리잖아요 그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단어의 구성방식 이라고 쳐각하 영어 단어는, 영어 단어는, 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prefix, 자, 게요 root, 다시 끌게요. suffix,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런걸 뭐라고 하냐면, 프 r 아, e 앞에 온다는 얘기, 여기 비포에 o r 요접두어라고 얘기해요, 접두어 적두어라고 얘기하고, root, 그둘는 뭐야? 하나의 뿌리, 어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근. 어? 그래서 어근 말의 뿌리야. 뿌리 근자쓴다이 서픽스는 정미어, 정미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어는 어차피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항상 어근이, 어근이 뿌리야, 뿌리. 단어의 뿌리. 얘네들이 하는 역할을 파란색으로 한번 매겨볼게. 그래서 뿌리. 얘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뜻이 결정돼. 의미를 결정해줘요. 잠깐만요.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치? 이게 중요한 말이야. 앞에 적도가 붙어서 의미를 바꿔줘요. 의미를 변경해준다.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품사를 결정해줘요. 단어의 품사를. 내가 이제 중학교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쌓여야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게 사실은 뭐냐면, 다만 풍사고리를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고123 다 통틀어서. 절반 이상이 풍사를 결정해 주는데, 이건 뭐에 달린 거야? 정리사에 달린 거야, 얘들아. 어, 정리사에.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또 노란색 갑니다. 이런 단어가 있다. 세스가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의미를 결정한다에 투고의 뜻이에요. 가다. 이런 뜻이에요. 가다. 여기에 뭐가 붙어? SUB가 붙어야 되는데 원래는 SUB라는 적도가 붙었는데 자음동화야자음동화 때문에 B가 뭘로 바뀌냐면 요거하고 닮은 C로 바뀌어 알겠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미를 변경해 이게 언더의 뜻이야 의미가 달라져 가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래로 가다 의미를 변경해 준거야 아래로 가다 알겠어? 아래로 아래 끝은 어디야? 지우이지지우까지 따라가면 어떻게 돼? 성공하지 성공이란 단어가 나오는거야 success 성공. 성공. 알겠어? 어, 지금까지 따라가. 여기에, 이거 봐. IV가 붙었어. 면는 FUL이 붙었어. 이렇게. 하나. 무슨, 무슨 품사가 돼? 이런 거 붙으면. 형용사예요, 형용사. 요 형용사야. 아, 형용사의 어미가 붙는구나. 그래서, successful 하면 성공적인. 왜? 아래 끝은 지옥, 지옥까지 따라가죠? 그러면 성공한다? 성공적인. 이란 뜻 하나. 그 다음에,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간다? 이게 계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있 계승하는, 또는 연속적인, 쭉 내려가니까, 계승하는, 연속적인, 또는 잇따른, 뭐, 요즈로. 됐잖아. 반환이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반환은. 아, 다시 한 번, 잊혀볼까 안 돼? 제일 중요한 게뭐라 해서? 루트 뿌리. 아해 뿌리. 어그리 결정된다고. 알겠지? 어. 어. 이런 단어 한번 해볼까요? 이런 단어 어, 이런 단어 한번언휘치된티드 음.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도대체 봐봐요 어, 이거 어그린은 볼까요 여기서 어그린 시드시드시드시드 씨드 비슷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가자 고 자 뭐야 이거 접도가 붙었어요. 얘는 루트야 루트 어근이야. 자 뿌리가 가다의 수발 가다. 자 미리 가는 거야. 앞서 가는 거야. 너부터 어 접도가. 얘도 접도고 얘도 접도야. 자 여기다 다 적을 건데 이건 루트고 요거는 프리픽스고 요 것도 프리픽스야. 이 제거는 어, 이 이. 그렇지. 얘는 그러면 어 어미가 바뀌어서 얘는 무로 바뀌었어. 뎀트 이런 거 나오면, 자, 이런 거덴트 나오면, 이것도 현사용 어비가 되고요. 얘도 이디가 현사용 어비가 돼요. 품사 이거. 품사. S,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봐봐. 의미는 여기서 다 결정되잖아요. 가는데 앞서 가는 거야. 앞서 가지 않는, 앞서 가지 않는, 앞서서 앞서서. 있지 않은 이게 무슨 뜻이 될까 한번 만들어 봐 너희들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잘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이건 형용사가 된다 그죠? 형용사, 형용사의 어미야 이게 아, 뒤에. 예, 예. 그래서 이런 뜻있어다 아, 전념. 또는 설념. 전없는설령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냐 알겠어? 어?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얘가 무슨 의미야? 의미를 변경한 대 왜? 비포. 얘는 뭐야? 나시아, 구조원 나시란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출발해. 그 다음에, 응. 너희들 이제, 이 어근은, 어근은 굉장히 많이 챙겨야 되겠지만, 어근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건아니고요 응. 어근이. 250개? 응. 오, 이것도 너무 많아. 50개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응. 50개 정도만 알려도 5천 단어 이상이 확대가 돼.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적은 게 있어요. 이거예요. 접두어 중에서 얘들아, 요것만 좀 설명할게.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의미를 갖는 족도만 알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 부정 을 낫을 뜻하는 족도. 어떤 게 있니? 여기 이미 나왔잖아. 언. 그치? 언. 또. 족도 중에 언. 디 i 에스 또. 물론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인도 있고요 알겠어요? 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외원들 난이라는 거 알겠어? 난. 난센스 할 때, 난. 난. 응.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미스가 나오는데, 미스가 <웃음> 원래는 <원하는지>, 이제 배드일 뜻이에요, <웃음> 원래는. 배드. <웃음> 근데 이제 보통 반대만에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미스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포춘이 있죠? 이게 뭐예요? 여기가? 알고 있잖아, 이거. <웃음> 행운, 행운, 행운. 행운. 운. <웃음> 운. 행운. 그지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게 붙어. 접도 붙었어. 미스 포춘. 뭐야? 나쁜 행운, 나쁜 운에서 불행, 불운 나오지 않아요, 그치 어, 센스, 난 센스 이런 식으로 인도 붙고 디아이스. 자, 여자 어피어가 있는데 어피어 이렇게부터 어피어 이게 뭐야 어. 나타나다지? 여기에 이게붙으면 어떻게 되니? 디스 어피어하면 사라지다가 돼 사라지다. 그러니까 접두를 이용해서 두개 많이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컴포트는 어떻게 돼요? 봐봐, 이거 봐. 컴포트. 편안함. 어? 그지안락함 이런 거잖아. 안락 편안한 거야. 이거 반대말뭐 같아? 여기는 디아이스가 붙어. 디스컴포트가 돼. 불편이야, 이거는. 엄청나게 불편한 거야. 불편함, 불편. 이렇게 그래. 근데 이거 형용사용은 또 뭐야? 일단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 컴... 붙어서 이게 무슨 영향 어미야? 형용사형 어미야. 형용사 어미야. 아까 서픽스야. 품사 결정했어. 편안한 이런 뜻에 형용사를 결정한 거야. 이렇게.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어미가 바뀌어져야. 이거는 또 반대말이 뭐가 될것 같아? 디스가 안붙어 여기는 또. u n c o m 이래. 원 컴포터비 되니까 불편한이가 도처 형용사가 되는 거야. 어차피 어미는 형용사형 어미 반대를 뜻하는 부정어 났에 적도 유이 붙었어. 적도가 붙어서 의미가 변경된 거야. 그래서 그렇죠? 불편한, 편안하지 않은에서 불편한 이런 의미가 된 거란 말이야. 어 여기서 단어를 모조리 무적정. 어 여기에 따른 생각 접근하지 말고 파생을 가급적 어떻게 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타이탄 하나 붙여. 화생어가 있어요. 화생어는 뭐로 접근한다? 적도와 전미어로 접근한다. 알겠어? 적도어, 전미사로 접근한다. 외우지 말자, 이게 암기가 아니라 접근하자니까. 적도 가지고 의미가 뭐야? 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변경. 의미가 바뀐다. 반대말로 바뀐다. 그래서 반대말에 앉는 것도 지금 쭉 한구나, 내가. 더군다나, 전미사로 막 전미사를 보고 뭘로 결정한다? 품사를 결정한다. 알겠어? 품사가 바뀝니다. 막혐사가 명사가 되고 막 이래요. 이것도몇 개만 알면 되잖아. 점멸중에 명사를 나타낸 내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I, O, N, I, O, N, A, N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붙으면 다 명사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뒤에 뭐 O, U, S, I, V, E, L, E, S, S 이런 것부터 뭐가 돼? 형용사가 되겠지? 그치? 어. 동사는 어떤 것들이 주로? I, Z, E 이런 거나옵니다 I, Z, E. 알겠어? 어, 이런 것도, ISE.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동사가 돼요, 동사. 그니까, 뒤에 걸 보고서 판단. 요걸 자꾸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단어를 접근할 때, 어,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주면, 음. 암기에 대한 부담에서는 금더 벗어나고, 이런, 어, 뭘까요?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단 말이야. 단어를. 어, 다 애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어? 이런 것들을 좀 떨쳐버려야 돼요 중요한 거. 안 그래? 어. 그래서, 지금 단어의 구성 방식이에요. 이거는 어휘 늘리려면 이거 말고도 이제 다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게 가장 과학적이에요. 이거 단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과학적인 필요가 있다. 단어는 무식내우리 네. 말고 과학적인 면 여러 가지 있어. 요 연상 기억법 있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어,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어, 파생어이어한 접근도 다 여기서 나온 거다. 알겠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어는 음. 단어는, 단어 단어는 하나가 딱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뭐가 있어야 돼? 어근이 있어야 돼. 적두어 정면은 없어도 돼. 단어에 뿌리만 있으면 돼. 알겠지? 어. 이런 게 없는 단어는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보통 의성어. 의성어라든가 아니면 의태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뿌리가 없어요. 어? 뿌리가 없는 놈들이야. 얘네들은. 근본이 없는 놈들이야. 그런 것들은. 그냥 외워주면 되는 거야. 뭐, 구구, 구구, 구구, 무슨 동물의 것도 본능 쪽 근성? 뭐 이런 걸, 어, 따가지고 지은 거기 때문에, 부부, 뿌리는 없어요. 그냥, 어, 부, 어, 부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 나하고 결혼해줘, 뭐, 이렇게, 부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성어들만 여러분들이, 어, 그냥 외워주면 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외울 필요가 없죠, 사실. 왜냐면, 아,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뿌리가 뭔지,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덕트란 단어가 있어. 예를 들면, 덕트. 그리고 디덕트. 인덕트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이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끌다. 알겠어요? 어. 이끌다. 아래로 이끌다요 아래로. 아래로. down, 아래로 이끌다. 아래로 이끌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여기다 i-o-n 붙이면 뭐가 될까요? 품사가 되니까 명사가 되는 거야. 디덕션. u c t i o n 알겠어? d e d 이 연역적 방법이야, 이게. 왜 연역적 방법이냐면, 이거 봐봐 아래로 이끄는 거야. 이게 뭐예요? 터픽이야. 주제문이야. 여기 것들을 하나 둘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맡습니다. 이렇게 구현 설명을 해줘요. 구현 1, 구현 2 이런 식으로 세부 사항들이 이제 뒤에 쭉 구현 사항 쭉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주제를 중심으로 해고 아래로 쭉 이끈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뭐다? 연역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역적 방법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더 빠를까? 두관식 구성이야. 주관식 두 가지씩 알고 있니? 들어니두 가지씩 보고. 주제가 어디에 오는 거야?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게 그렇지 맨 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세부 사항들이 아래로 촉촉촉촉 내려오는 거야. 알겠어? 아래로 이거이 디덕션. 인덕션은 반대가 되겠죠. 인덕션. 그렇죠? 인덕션은 뭐야? 안으로 귀결되는 거니까 이거는 왜냐면 인덕션이라는 건또 위에서부터 뭐야 여러 가지 전제 사실들이 쭉 저... 나옵니다. 부채기 사들 이게 맨 아래로 어떻게 되는거야? 모아지는거에요. 귀납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다어는 이게 어렵지요. 접근 방법은 어떻게든 간에 이걸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어, 그냥 무식하게 그냥 어, 마구잡이 라고되는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어? 알겠지요. 이거. 이거 살짝 필기해놓고